어딜 도망 가냐 요 말이지 아이고 스킬 스킬을 잘못 쏘는걸 스킬을 잘못 써버리는걸 하지만 또한카리스가또하나버는데아 이거 캐리했다 진짜 쿠파님 아니었어 이거 진짜 이거 못 이겼다 한카리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한카리아스입니다. 자, 이 한카리아스로 사용할 스킬은 드래곤 다이브, 드래곤 크루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닌 물건은 약점 보험, 초점 렌즈, 히메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총세 가지 들고 갈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버프를 받았어요. 아무리 버프를 받아도 너무 힘든 우리 한카 이번에 진짜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나랑 같이 갈 친구 없나? 아 그렇구나 없구나 아, 괜찮아 나, 나 혼자 할 거야 아 여러분 하카리아스 우리 귀여다 덕부를 계속 받아도 받아도 이게 안 놀라오냐 왜아 너무 진짜 뮤를 너무 사기로 만들어 놨어 뭐야 저게 어떻게 해? 지금 방법이 없긴 해요 지금 지금 한카리아스가 평타기만 포켓몬이잖아요 지금 평타기만 포켓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뮤가 너무 사기야 진짜 딴게 아니라 뮤 저거 솔라빔사거리라도 줄여야 돼요 진짜 한카리아스 입장이나 이뭐 다른 포켓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조리한 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부조리하다고 라 느껴져요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땅상어는 이약물고 레벨업 해야 됩니다 절대 라인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아군들에게 휩쓸려서 뭐, 뭐 들어간다거나 그런 행위 정말 좋지 않은 행위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약물고 레벨업해서 절대로 아군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아래쪽에 그걸 버티고 있었어야지 그걸 미치겠네 진짜 <웃음> 아니 저것도 못잡아 어? 내건 다 뺏어먹어 난 지나도 못했어 저것 때문에 아니 그래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진짜 아까부터 그래갖고 죽었어 저거봐 와 대단한데? 한카리아스 장인 여러분들 아 존경합니다 진짜 드래곤다이브랑 크루랑 배우기 전까지 너무 이게 힘들어 그냥 무시해요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레벨업 해야 돼 이제 적팀 잡아가면서 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카리에스는 그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서 그냥 레벨업만 해야 돼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간거 아니야 어 우리팀이 안간 거야 우리팀이 트롤인 거고 내가 안한거 아니고 어떻게든 성장해 어 정글러보다 레벨 안낫죠 충분히 너 버프 받은 만큼 받았거든 이제? 한카리아어요 <웃음> 까불어? 나 이제 컸어? 까불어? 야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어딜? 어딜? 혼난다 죽어 죽어 일로와 일로와 하나 둘셋넷 <웃음>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폐왕이 <웃음> 되었습니다 어, 랩으로 아직 안난 난 배고파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라 했다 까불지 말라 했다 어 진짜 너 죽어 나꼴로올 거야 너백도할 거야 네, 골꼴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나이스 됐고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야 돼 됐어 지가나 하나 둘셋넷 괜찮아 피하면 돼? 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레쿠자 봐야지. 레쿠자, 레쿠자, 레쿠자 봐야지. 뺏긴 것 같은데? 뺏겼는데? 이거, 골 넣는 게 지금 중요한 게, 한데, 이거 맞기도 해야 돼. 자, 뮤만 결국 못 넣으면 거든 어, 됐어, 됐어. 아하하, 잘거다 했다. 아기상어가 진짜, 버부를 받아도 딸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안 돼. 아하, 진짜. 이게 한카리아스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 사실 그래서 이게 좀빛을못풀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상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카리아스보다 좋은 애들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50초 됐으니까 살짝 뒤로 빠져서 어그를 좀 끌어줄게요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괜찮은야 어디가! 아 <웃음> 진짜 아, 왜 이러는 거야 잡을 수 있는 건데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거든요? 나 이득이야 이득이야 충분히 이득이야. 데고 들어가고 내려찍고 나 나이트. 고 들어갑니다. 드래곤 구루로 밀쳐주고 나쁘지 않았거든. 이거 진짜 이득이거든. 와 이거 후파 덕분에 이겼다 이거. 나이스와자 대박 대박 후파가 너무 다르 좋아. 커트. 자 둘레 데고 들어. 그렇지. 둘셋 안간 야스 잘 컸다. <웃음> 한카리스는 도움이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은 이렇게 등장할수 없는 그런 불쌍한 포켓몬이라고요 음? 어딜 도망 가냐 요 말이지 아이고 스킬 잘못 걸? 스킬을 잘못 쏘는걸? 스킬을 잘못 써버리는걸? 하지만 어떡하? 한카리스가또 화나 버렸는데 <웃음> 아, 됐다 진짜 후파님 아니었어 이거 진짜 이거 못 이겼다 한카리아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우리 애기 잘 컸으니까 이제 효도하자 후파 아빠한테 효도하자 아빠 너잘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어? 불효잔데 <웃음> 결국에는 서포터가 잘해야 되네 <웃음> 서포터가 잘해야 된다 어? 어? 어 오? 뭐야? 저 뭐야? 저거 저기 써도 돼 저렇게? 아 이건 죽었어요 이건 죽었어요 오! 자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은 좋은? 와 대박이야 너무 잘해 죽어 나이스! 자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래쪽은 상관없어요 마포씨가 버텨줄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거 성장만 하면 최고네 왕기형 포켓몬이네 진짜 어떻게든 왕기만 하면 되는거네 결론은 되게 어렵지 근데 와 드디어 여러분 진짜 왕기형 포켓몬이다 이거는 왕의 기한이다 이거 <웃음> 괜찮아 지금 훅파랑 내가 다 했어 어쨌든 이거 훅파랑 나만 잘하면 돼 상관없어 잘가 잘가 그렇지 아야 이거 진짜 뺏기면 안 된다 나이스 평타 쳤어요 평타로 먹었습니다 자 나이틴 도 납치해가고 나. 안 아픈데? 너의 그 얼음 방벽 다위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어 일로와 우지 어죽어 <웃음>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웃음> 한칼에서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하는 팀원이 있을 때만 하세요 아 어, 법칙인 것 같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어, 어. 아 <웃음> 어, 너무나 좋았어요 어 못너여 자식아! 어디 감히 지금 푸파님 앞에서 그런 회개 망측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아 아빠 너무너 고마워요 아 후파 아빠 다 후파 후파 후파 <웃음> 한카리아스가 나쁜 포켓몬은 아닌 건 맞는데 혼자 하면 너무 힘든 건 맞아 아 좋은 진짜 좋은 너무 좋은 자 전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둘이 다 했네! 후파 아버지랑 한카리아스 아들 둘이서 멱살 잡고 아가야들을 질질 끌고 갔네 머리털 끄댕이 잡고 뭐 질질 끌고 가면서 캐리를 해버렸구만 자, 이번에 한카리아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너무나 잘하는 우리 아군 서포터나 옆에 모자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초반 그리고 중반은 거의 버리다시피 해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다 포기하고 레벨업 해야 돼요 뒤쪽에 숨어서 한카리아스로 진화할 때까지 왕기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한카리아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초반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끝까지 버티고 이 악물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한카리아스로 진화를 하면 그때는 뭐 혼자서 막 1대3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왕기형 포켓몬이니까 여러분 이 한카리아스가 약한 건 아니고 최악의 성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한카리아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